네 안녕하세요. 예 네. IFBB 프로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처음에 그냥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했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관장님이 이제 선수인 체육관에 등록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됐죠. 예. 네. 근데 네, 누구나 이제 처음에 어,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은 해외에 이제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냥 어, 의도치 않게 어, 뭐, 이제 다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에 진출하게 된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해외 진출을 했는데 좀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 그게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어, 올림피아가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 복차오르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시합 똑같은? 똑같은 시합을 뛰는 그런 기분으로 시합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은 되게 막 엄청 기대감도 크고 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제가 원했던 그 목표 올림피아를 참가를 했으니까 그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이제 좀 아쉬운 면도 되게 많죠. 이제 특히 이제 뭐 빨리 이제 미국에 진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하고 우리나라가 좀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정보를 빨리 알고 했으면은 빨리 저 해외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되게 아쉽죠. 예. 모두가 이제 아쉬워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예. 힘든 상황이잖아요. 후원이 좀 있어야 선수들이 이제 마음 놓고 운동하고 몸을 키우고 성적도 낼 텐데, 아, 뭐, 앞으로 좀더 누군가 나서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후배들도 올림피아 상위권에 들어가는 선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전혀 후회 없어요 네. 운동할 때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래도 <웃음> 제가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지지 말아야 될 텐데요 <웃음> 실제로 보니까 더 티셔츠가 이쁘고 잘 나와서 준비해 주신 이게 몬스터진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론스 클래식도 나가봤고, 올림피아도 추천해봤기 때문에, 목표는 다 이뤘다고 보고요. 은퇴하기 전까지 그냥 큰 부상 없이 좀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서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이게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65일 꾸준히 훈련하시면서 식단 잘 챙기시고 휴식하시면은, 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